채의 귀신부터 호랑이 스님 이야기까지 이번 이야기 주머니도 보내줄 때가 왔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여러 이유로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번 이야기 외전에서 깔끔하게 털고 새 주머니를 새 마음으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네 번째 귀신 이야기 주머니 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 주머니에서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잃어버리게 하는 채의 귀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채알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외에서 잔치를 할때 강한 햇볕을 가리기 위해 치는 커다란 천입니다 옛날에는 결혼식 같은 큰 잔치를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주로 했다 보니 더운 여름에도 잔치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채알이 필요했죠 그런데 조상님들이 이 채알을 친게 단순히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구비문학대계에 따르면 어떤 존재의 그림자를 가리기 위해서도 채알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이에 따르면 잔치를 할때체아를 치는 이유는 백새 혹은 유령의 그림자가 잔치 음식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100년 동안 산 뱀은 백새라는 존재로 변하는데 백새로 변한 뱀은 어딘가로 날아가려고 한다고 해요. 이 백새가 날아갈 때도 다른 새들이 비행할 때처럼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 그림자가 문제입니다. 백새 그림자가 만약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닿고 그 음식을 사람이 먹으면 그 사람은 즉사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서운 건 사람들이 백0세의 그림자가 닿은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그림자가 닿은 음식을 피할 수도 없고 만약 그 음식을 먹더라도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요. 밥은 대개 실내에서 먹기 때문에 평소에는 음식에 백0세의 그림자가 닿을까봐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잔칫날에는 문제가 될수 있죠. 옛날에는 잔치를 실외에서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 잔칫날을 동네 재산날로 만들기 싫었던 사람들은 햇빛도 가릴 겸 백세 그림자도 피할 겸 해서 체하를 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백세를 흰새로 표현하긴 했는데요 이게 진짜 그냥 흰새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에서 백세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백세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지만 왜백세 그림자가 다른 음식을 먹으면 즉사하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그래도 채화를 치는 이유가 단순히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게 신기하긴 하네요. 목면지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면지는 이육이라는 사람이 쓴 청파극담이라는 책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면지 이야기는 80세 노인이 일평생을 살며 보고 들었던 기이한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다른 이야기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기이한 이야기이지 귀신 이야기도 도깨비 이야기도 딱히 아니었던 것 같아서 외전으로 가볍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병 때문에 남해의 한 해변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시체를 수습해주지 않아서 날이 따뜻해질 때까지 그대로 해변에 방치되어 있었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죽은 직후부터 시체가 부패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 시체는 날이 풀리기 전까지는 아주 멀쩡해 보였다고 해요. 날이 풀리자마자 시체에 있던 살점들이 썩기 시작했는데 썩은 살점이 시체에서 떨어져 나가며 개구리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 개구리는 바다로 향했고 바닷물에 닿은 뒤에는 개구리에서 작은 물고기로 다시 한번 모습이 변해 헤엄쳐 사라졌다고 하네요. 이건 이노인이 직접 두 눈으로 본 일이라고 하는데 물론 정말 시체가 개구리로 변하고 다시 물고기로 변했다면 기이한 일이었겠지만 이 일도 목면지 이야기처럼 초자연적 현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죠. 무엇보다 추운 겨울에는 원래 시체가 썩는 속도가 더뎌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시체가 멀쩡했는데 날이 풀리자마자 시체가 썩기 시작했던 것도 그닥 놀랄 일은 아니죠. 시체의 살점이 개구리로 변했다는 건 실제로 시체가 개구리로 변했다는 게 아니라 시체에 고여있던 물에 알을 낳은 개구리가 있었고 그 알들이 개구리로 변한 시기와 시체가 부패하는 시기가 우연히 겹쳐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고요. 개구리가 물에 닿자마자 물고기로 변해 사라졌다는 건 확실히 신기한 광경이긴 하겠지만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도 안 신기한 일이라서 그런지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었을까 싶어집니다. 목면지 이야기도 사실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라 환각작용이 있는 버섯을 함부로 먹어서 생긴 일이었고 오늘 이야기도 딱히 신기한 일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일들을 평생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노인이 조금 불쌍해지는 것 같네요. 여우 엄마, 여우 신랑 이야기와 호랑이 스님 이야기의 진주인공이었던 강감찬 제가 강감찬을 이야기할 때 꾸준히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죠 강감찬은 키도 작고 못생겼다고 그래서 강감찬의 아버지가 강감찬을 부끄러워했었다고요 그런데 강감찬이 원래는 잘생겼었고 강감찬의 아버지도 한때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들인데도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어 있고요. 그 갈래마다 내용도 약간 달라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이야기를 뽑아봤습니다. 한국급비문학대계의 이야기인데요. 강감찬도 7살 전까지는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래에 비해 똑똑한 아이가 잘생기기까지 했으니 당연히 아버지는 강감찬을 엄청 자랑스러워했었죠. 그런데 강감찬은 그의 잘생긴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잘생기면 여자를 밝히게 되는 데다가 제명에 못 죽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강감찬은 7살 때 무려 마마신을 불렀습니다 호암마마보다 무섭다는 이라고 할때그 마마인데요 다른 말로는 천연두라고 부릅니다 천연두는 온몸에 수포를 도단하게 만들어 낳은 뒤에도 몸의 흔적을 남기는 게 무서운 병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서 그게 정말 무서운 건데 강감찬은 이렇게 위험한 병을 앓게 만드는 마마신을 불러서 자신의 얼굴을 얼었습니다 근데 막상 얼굴을 얼고 놓고 보니까 어째 그 전보다 더 잘생겨진 것 같은 거예요 당연히 강감사는 이걸로 만족하지 않았고 그래서 마마신을 다시 불러 얼굴에 더 많은 흉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보다 더 엉망이 된 얼굴을 보고도 강감사는 아직 아름답다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마신을 불렀죠 이번에는 전처럼 조금씩 흉터를 내는 게 아니라 아이의 얼굴을 우글쭈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귀신에게 호통을 치며 신신당부했어요 강감찬에게 꽉 잡힌 마마 씨는 이번에는 정말 얼굴을 엉망진창으로 흉터가 얼굴 전체를 덮을 정도로 만들었는데 그제서야 강감찬은 거울을 보고 이래야 사내의 얼굴이지 하면서 만족했다고 합니다. 물론 강감찬의 아버지는 이때부터 흉해진 강감찬의 외모 때문에 강감찬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요. 이 이야기가 왜 생겼는지는 비교적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완벽한 인재인 강감찬이 매력적인 외모만은 가지지 못했던 걸 이상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거나 실제 강감찬의 얼굴이 어릴 적 아른 천연두로 흉터가 져있어 이런 말이 생긴 게 아닐까 합니다. 근데 뭐 얼굴 못생긴 건 천연두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키 작은 거랑 해진옷 입는 건 천연두랑 별 상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천연두가 아니었더라도 강감찬은 못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귀신이야기 외전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 주머니 그리고 외전까지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섯 번째 이야기 주머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 네온이었습니다.